마인드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몇 안되는 생존자 무리 중에 한명씩입니다. 혹은 두명씩일수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기서 최종 한 팀이 남아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이주하실 제이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여기서 이제 싸우고 계십니다. 혹시나 이 게임 도중에 불법이 있을 경우 바로 즉각 처치를 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안루는룰 영상이나 그런 건 없으니까 공지해서 알아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질문해 주세요. 따로 질문이 있으신 것 같고 그 쉐이더는 야투가 안 먹히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쉐이더를 끼지 않는 걸 상정하고 드렸기 때문에 알아서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게임 시작 30분, 게임 시작 후 30분 동안은 PVP가 금지되며 게임 시작 후 1시간 동안 은 몬스터가 스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자유롭게 파밍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게임 회차 종료 시각은 10시 25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너먼트는 9시 45분에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템을 어디다 짱 바꿔놓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템 클리어 될 거라서요. 어. 각자 아까 시작 기본템을 받으셨을테고, 바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요 에, 여러분 약간 팀을 네. 느리자면, 지하에 뭔가 좋은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게임 되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 어? 바로 그럼 시작하면 될까요? 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아. 근데 참 중요한게 지금 한시간 동안은 좀비가 안나오니까 그런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마이크 꺼고 계시지 다들 마이크 꺼져 계신 건아 이렇게 켜서 그래 도 될까요 아네네네아 아, 네. 네. 오시고 갔고 나오시면은 이거 늦게 나오시는 분좀 후회하실 텐데 근데 기본. 기본템이라는 게 어떤 거 말하는 거죠 아뭐 어,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늦게 음, 나오시는 음. 분들은 조금 후회하실 텐데 어어어 아하 얻으시면 아하... 축하드립니다 아하... 어, 이게 웹에 아. 저희가 매 회차당 몇 번씩 보급품을 떨어뜨릴 거고요. 보급품은 음. 금불더 위에, 위에 있습니다. 알아서 찾아가주세요. 운영자님,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기본템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채팅방으로 할게요. 저는 어 어두님이 빵안 받으셨나요? 네, 빵 같은 거안 받았 못 받았습니다. 키힘이 혹시 드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죽여. 아, 네. 어, 물론. 저한테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렇군요. 저희가 저희가 네. 저희 뭐냐, 파트너스한테 드은 건데. 자, 일단 그 통화방은 흩어지고 싶으신 분들은 흩어지시면 됩니다 고객님, 잠깐, 가만... 잠깐 거기 멈춰주세요 예약. 어 이거 마시고 해야겠다 네 마시고 하셔야 돼요 일단은 네네. 떨어져서 파밍을 하다가 네 나중에 모이는 게유효주것 같고 제가 전에 네네. 비행기 타고 한번이를 전부 다 돌아다녔거든요? 네네 생각 이상으로 엄청 넓더라고요 어, 맞아요 맵이 되게 넓어가지고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네. 어, 어차피 어 초반 플레이어들은 밀집이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한 곳에 그쵸 그쵸 저희는 아싸리 초반에 조금 많이 쪄가지고서는 좀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파밍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마 초반이면 다른 분들 붙어다닐 생각하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근데 일단 지금 각계의 전투력을 모르겠어가지고 파, 좀 파악이 안된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에 토너먼트 진행을 해보고 약간 좀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초반 너무 잘해버리면 견제 잘 받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냥 잘해도 못한 척 해야 될더니 오케이 오케이 <웃음> 벌써 막 다이아몬드... 아 어, 뭔가 파악잘 되십니다 다들? 킨님 안녕하세요. 아그 뭐지 시청자 양도시 마이크 끄고 진행할까 아니면 그냥 어, 서로 키고. 편하게. 저는 저는 진행할 때 제가 끄고 하는 적에 있어서 잠시만요. 아네 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님들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다지 뭐 지금 자유롭지가 않아 게임이 블럭 블록, 블럭이 안 캐져가지고 어, 뭐 캐진 애 건도 뭐야. 하나만에 하나만 캐지는 블록이 있고 안 캐지는 블록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아닌가? 지금다 캐지기 시작한 건가? 아, 아 지금도 다 캐지는다 근데 지금도 또 캐진다 오케이 오케이 아, 화내는 건 아니고 좀 급했어요 마음이 이번에 차때 파밍 최대한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쵸 아무래도 자원이란게 한정적이고 으 쓰다보면 그 끝이 진짜 빨리 보일거라서 맞아요 아까 운영진분이 지하에 좋은게 많다고 하셔서 맞아요 지하 쪽 지금 돌아다니고 계신가요? 내려가려고 준비중이긴 합니다 음저 지금 내려가는 길인데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작강님 밖에 쪽 보실래요? 제가 어, 지하 들고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제가 바깥쪽 돌아다니도록 할게요. 어뭐 야투 꺼졌는데? 벌써? 아, 어? 벌써? 야투가 그렇게 짧구나 생각보다. 도지 야투가 이렇게 빨리 꺼진다고 상상도 못했네. 저도 한 10초 남아가지고 지금 꺼질려고 하는데 꺼졌다. 아, 여기 그, 아, 맞네. 여기 지하에 따로 네네. 뭐 구조물이, 아, 있네요. 아. 저 지금, 지금 지하철도 들어왔거든요? 네네. 어떤 지하철도에서 지금 뭐 보는 중이거든요? 보이나? 뭐 아, 근데 인스턴 아, 이거 마이크 끄고 네 아니, 니 이러면은 아, 뭐 이런 철로 같은 게 있는데, 철로는 목표로 의미 없는 건가? 철로 조금 돌아다녀보다 철로 목표로 의미 없으면 그냥 바로 빠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어, 금블럭인가? 금블럭? 금블럭이 보급품이잖아요. 예. 네. 뭔가. 아, 그래요? 뭐지? 아닌가? 아, 맞네. 그냥 지하철로 그냥 들어가는 거네. 아... 뭔가 했다. 아, 아까처럼 금블럭이 배고픔에 지금 있는 상태겠죠? 그렇겠죠? 또 한번 싹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좀비 그러니까요. 나오기 전에는 빨리 파밍을 해야 될것같아서음 음? 음. <웃음> 근데 이제 규칙이. 네네. 이제 좌표 m Hm. 이 m h 하고 내려가는 건 제한이 없잖아요. 네. 내려가는 걸로 한 해놓을까. 검중이에요. 에 작강님한테 드리면 되나? 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어느 분이십니까? 어청원님는데요 그래요? 네. 영원감깜짝 어, 이분은 왜 땅굴을 파고 계시지? 아뭐 지하에 좋은 게 많다길래 <웃음> 어 잠깐 24개는 아닌데 어 가, 가. 24개나 보일 뻔했네 아아 아, 아, 이게 콩가요? 캠프 예, 그게 캠프 심장 그거고요 지하에 예. 좋은 게 많긴 한데 예. 제가 말한 건 땅굴이 아니었어요 아 땅굴이 아아아 아, 아, 뭐야 <웃음> 하나만해 아 저기 아허... 지하는 제가 말한 지하는 이지하지 그 땅굴 파란 소리 <웃음> 아, 물론, 물론 이때 파면은 동굴이 있고, 거기에 다이아나 철 같은 게꽤 있습니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고 감사합니다. <웃음> 세상에, 이게 아니었던 거다 지하에 그러면 지금 보급이 숨겨져 있을 확률이 높은 건가? 설마 모르겠어요. 아, 하 감을 잡을 수가 없네. 이게 첫 회차다 보니까. 그 설을 일단 연구 많이 해보지 않을까요? 아니고 뭐 같고. 와 근데 진짜 맵이 겁내 넓네요. 맞아요, 맵이 엄청 넓더라고요. 음. 왜왜왜나 왜, 왜. TP 냈는데 어? 띠 음. 일단은 제가 일단 지하철도 돌아다녀보면서 찾아볼게요. 네네. 아우, <웃음> 목 나간다 보자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충기가 일단은 얼마였죠? 가격 안 보고 왔어요, 제일 중요한데 <웃음> 아, <웃음> 거의 중요한 거 확인을 안 하고 파밍 저것 때문에 이목이 끌려가지고 음,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일단은 뭔가 좀 숨겨놓고 싶거든요 좀티 안나는 곳에 그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그 물속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물속에다가 좀티 안나게 딱 숨겨놓고 싶거든요 사실 어, 어, 사람이다 지금 사람은 PVP 시간 아니에요 그쵸. pvp 시간 되기한 5-6분 전에 모여가지고 일단은 총기 뽑고 그 다음 에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거 같거든요 맞아요 바닷속에 숨겨놓는 게 진짜 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도 아무래도 거기까지 들어가서 찾는 게 바다가 진짜 악조건이 게 숨도 딸릴 테고 캐는데도 오래 걸려서 맞아요 그래서 그 저는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어? 비행선 그거 하나 네네. 사가지고서는 근처에다가 천공의 성라피타 하나 만들고 싶거든요 어... 어 어디서 자꾸 뭐가 터지는데 아직 뭔소 나올 시간도 아닌데 왜... 뭐가 터지는 거지? 수중 터널도 있네 우와 근데 뭐 지하에 뭐가 없는데? <웃음> 아닌가? <웃음> 알고 뭐지? 보니까 지하는 그냥 속임수였던 이런거면은 아예오바죠 뭐. 로면한 면이 보여야 된대요. 한 면이. 어. 아... 자 규칙을 조금 읽어보고 왔는데 한 면이 보여야 되고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혹시 몰라서 띄워놓고 응. 하고는 있는데 이 철도가 아니라도 지하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철도 좀 보다가 애매하면 올라가려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예. 토너먼트가 있으니까 차라리 음? 지금은 들어가서 좀비 안 나올 때아 근데 지금 들어가는 게 맞나? 들어가서 자원을 캐서 안전하게 갑파 같은 걸좀 맞추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 있을 것같긴하 시아에서 네 음... 왜냐면은 맵이 넓긴 한데 어차피 회차 거듭할수록 자원이 분명 고갈될 것 같고 음. 그래서 일단 근처에 있는 자원들 부터 빠르게 캐치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리 있어요 블럭이 계속 이게 캐졌다 다시 생기고 캐치고 있어 가지고 조금 느리거든요 시간이 음. 한번 봅시다 근데 총 데미지 아세요 혹시? 총 데미지요? 어 깜짝이야.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맞아봐서 알거든요. <웃음> 어 여기 네 칸인가 달던데요 네칸아 잘못 코드를 맞으면은 금방 가겠네요. 네. 어, 아니면은 좀... 건물 지하 내려가는데 그런데 뭐 있으려나? 6에서 7이 기본 데미지라고 어, 엄청 세네. 어, 인챈트 테이블 있다. 이거 떼가도 재작 가능하네. 어. 홀. 왜요? 상자에 배낭이랑 철 투구랑 건발 견어냈어요 어, 좋다. 굳굿 가지고 다니세요. 일단.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니 감마 설정을 해놓고다할걸 조금 아쉽네요 좋다. 금도 화폐같이 있나아 이거 다 확인을 한 번씩 해봤어야 했는데 테스트하던 날에는 그 안에 저게 없었고 어쩐지. 제 생각에는 그냥 일단 자원은 다 캐는 게 맞지 않나 뭐가... 초기는 무조건 먹는 게 좋다고요. 알겠습니다. 쓸데가다 있을 것 같긴 해서. 어, 아이씨, 떨어졌다. 음. 세상에 나. 어, 음. 전다가 석탄을 좀 남은 키우 있거든요. 네네. 음. 나중에 상점에서 야간 투시 포션과 가... 야간 투시 포션도 팔까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일단 뭐지 감마 값을 올리면은 야투가 없어서 밝게 보이거든요. 음... 근데 플레이어들, 플레이어분 중에서 한분은 애초에 간막값을 그 올리고 하시나봐요 아 그냥 저희도 그냥 감막값을 올리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농사측에서도 그다지 안 잡고 있고 하니까 지하 있는 건물들 위주로 좀 돌아다녀 보려고요 음. 이렇게 템 많을 것 같아서 은근 그였고 좋죠 좀 똑똑하시네요. 알닙니다 <웃음> 음. 여기가 14. 다야 가요. 몇회서부터 나오더라? 지금 이게 버전 12접12 적으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으니까 한 12, 12, 11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그런데, 음... 오케이, 오케이. 한번 능력껏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지? 생각을 안 했는데? <웃음> 블럭 쌓아서 열심히 올라오셔야 될것 같은데? 이게 지금 넘 일이니까 웃기죠? 아하 아닙니다 아까 막 팀장 자리까지 막 넘부시더니 에이... 이거 농 담이었죠? 동이 좀 지나치시네요 이거 제가 설마 권위에 도전하겠습니까? 아이 근데 제가 근데 좀 큰일 난건 똑같아서 이 사상 추위 사태 어떻게 해야 되지? 지하에 뭐 먹을 게 없다니 세상이. 어. 아, 야 근데 차라리 뭐준비 스폰데 가지고 좀비, 스폰 좀비 소리라도 좀 들리면은 그냥 그거 기반으로 찾아가면 되는데. 그쵸 지금 아예 보면은... 자체 음? 소환이안 되다 보니까. 음. 아까 이 보니까 뭐... 건물에 막스포너들도 많던데. 음. 음... 일단 열심히 캐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어, 아유, 털었던데, 같은데. 아, 여기 누가 털고 있다, 지금. 어, 털고 있어요? 그럼 그거 빼죠. 동선이 살짝 겹쳤는데 혹시 잘 싸우시나요? 저못 뭐 싸우는 축은 아닌 것 같은데 잘잘 어! <웃음> 어! 싸우는 축은 아닌데 못 싸우는 축도 아니다. 아 어, <웃음> 네. 그냥 부리는 그냥 다 죽여버릴 자신 있다. 권총 아. <웃음> 한자로만 있으면 존이 빙의할 수 있다. 아. <웃음>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 만나면 죽여야 되면 죽여어버릴순 있다. 어... <웃음> 는다어는 아... 보겠다. 이 말이죠. 뭐어는 보겠다. 이 말이죠. 다이말이다이 말이죠. 떨어는 보겠다. 이 말이죠. 떨어는 보겠다. 이말이 아이고 그러면 살짝 부족하실것 같은데. 캐다 보면은 음. 나무가. 아 근데 MBTI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저 ENFP입니다. ENFP요? 네. 저는 INFp입니다. 세상에. <웃음> 세상에. 상상도 <웃음> 와, 되게. 절묘하게 다른 MBTI네요. <웃음> 맞습니다. 궁합이 어떤 거지? 모르겠어. 제가 오늘 네. 잠깐 제가 아는 지인을 좀 만나러 갔다 왔거든요. 네, 네. 사실 오늘 한 30분 정도 지각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웃음> 장난하게 해서 일곱시 반쯤에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카메님한테 좀 전달을 드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카메님이 개정색바면서 팀장이 <웃음> 이러시면서 뭔가 되게 너안올 안 거야?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네.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압박을 하길래 이게 어쩔 수 없이 아 이게 도망을 아... 꺼둔 에메랄드다 굿. 음. 규칙에 창문 깨고 다닌다는 법 없었죠? 직역성이 네. 없는 것같던데 네, 나 생각보다 규칙이 허접이에요. 있으나 마 말아서. 맞아. 카메님도 정작 본인도 코어 전쟁 때 지각 개많이함. 진건 우지게 말이었음. 아, 팀장이 아니긴 했다고 맞겠네 그럼 말 말이 없겠네아 주변에 에메랄드 하나뿐이냐? 하, 느낌 없다. 에메랄드 하나뿐이네. 다이아 나와라 다이야 나오 나오라는 건안 어? 나고 쳐 나오네야 오늘 <웃음> 이거 최고 그렇게 최고 그렇게 해야 되이아 진짜 빨리 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과염책? 화염... 화염책이요? 화염책? 좋네 오, 상상도 못한게 하나씩 나오네 근데 궁금한게 네네 화염 인천트 총에다가 박으면 혹시 총솔때그 <웃음> <키도> 같이 <웃음> 나가나요? 화염 방락이 살짝 원하는데 그런거 그건 좀 탐날거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깐요 되겠냐? 맞겠네? <웃음> 어 이거 가방 어떻게 벗지? 잠깐만 어. <웃음> 그래요 뭐 보리님 먹고 싶으면 가져서 먹어야지. 크럼뭐 전무 비어요 필요 없어요. 아니, 아니 가방 아니, 뭐. 착용 버튼 있겠는데? 나는 그냥 기본 인데 아니 프린구나. 그냥 광진이 나할게아 이거 진 섭섭해가지고 이거. 어 자꾸 그렇게 나오시면은 정말 정말 섭섭해요. 섭섭해요. 그런 꼭 그렇게 나오시면 조금 섭섭할지도 섭섭할지도 제가 어? 작가님이랑 같이 말 타려고 안장도 두 개나 준비해 왔는데 어, 괜찮아요 저도 있어요 <웃음> 와 됐어 나만 아... 진심이지 또 나만 진심이지 아... 가방은 어떻게 벗지 이거? <웃음> 벗을 수가 없네 음. 아 근데 진짜 그냥 깊디 깊은 바닷속에다 그냥 묻어버리면 코어가 좀안 보이지 않을까? 그죠? 근데 저희도 가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만약 지키는 과정이? 저희는 안 지킬 거예요. 안 보... 아니 저희는 <웃음> 아예 그냥... 아예 안지 아예 그냥... 아예 그냥... 아예 그냥... 아예 그 오케이. 그냥... 아 좀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요. 아이거 채팅에 물어보고 싶을 가방 어떻게 봤는지. 아, 입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토너먼트 몇 시였죠? 9시 반쯤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오늘은 뭐 하셨어요? 저 그냥 네. 콘텐츠에서 최상의 그래도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잤죠?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아. 열심히 잤습니다 네. 아, 날이 참 좋더라고요 <웃음> 맞아 오늘 날이 좋긴 했어요 잠자기 딱 좋은 날이어서 열심히 자고 <웃음> 음 음. 제 오늘 이제, 그, 뭐야, 그걸 보고 왔거든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였나? 어. 그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 보고 관광 물어버렸지 뭐예요, 그거. <웃음> <웃음> <웃음> 아, 이 상자가 이상하게 없네. 어, 있네. 털렸네. 아 작업대 씨안 켰어. 아나까먹었 작업대 씨. <웃음> 나무 없으시다면서요. 자원을 아끼셔야죠. 원래 이런 일런 때론 이제 과한 투자가 이제요. 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유남생? 음... 오케이 오케이. 응, 말도 는 소리로 지금 작업대 찾으러 왔어요. <웃음> 두번 시켜야 되기 개빡치는게 뭔지 알아요 두번 시켜야 돼 맞아 이게 약간 블럭 캐는게 지금 약간 쉬운 차인치 않게 캐져 물어보자. 가지고 영자님 블럭을 캘때두번 시켜지는데 아이템도 혹시 두배로 주시나요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아니 이거 경험치도 두배로 줘요 인정인 척 그러니까 이거 두번 시켜야 되는데 이거 아이들 <웃음> 두배로 줘야지 <웃음> 어... 이건 좀 부당하다 부당하다 우리 형제는 당장 이 시스템을 추가해라 추가해라 <웃음> 아, 근데 그만큼 또 시간이 낭비가 음, 되기 아니, 때문에 이게 번지 아, 참... 이벤트가 없다지. <웃음> 세상에 영사님, 잠시만, 잠시 영사님, 총... 영사님. 영자님, 영자님, 블럭을 캐면요 갑자기 다섯 개의 블럭이 갑자기 호도도도 생기면서 제가 밀려나거든요. 네, 실례지만 그건 서버에다가 얘기해주시겠습니까? 는안요 <웃음> <맞네요>. 서버 어디 있어? <웃음> 영, 돼, 이거. 영자님. 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음> 예. 아무것도 안 알려드릴 겁니다. <웃음> 아, 아 가방 벗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가방 아, 는 아, 방법이요. 네. 일단은 그 가방을 이제 착용을 하셨으면은 네비누르면 가방을 여실 수 있습니다 어떤거요? B, B 버튼을 누르면은 아 가방을 열수 있는데 아 여기 네. 벗는 버튼도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형사님 예 초면이 심한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 편에 속하시는군요 어 처음 듣는 소리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젠장, 회유, 회유하기 어려운 영자였군 <웃음> 아, 비 아, 칭찬으로 꼬실라 했는데 바탕발린 말로는 넘어가지 잘... 않는구만 아, 젠장 생각보다 강하군 근데 겠다작강님 민기로 꼬셔주세요 <웃음> 민기줄동 아, 말도 안되는 의견이었습니다 작강님 애교 두번 부리시면 운영자님 바로 꼬시기 가능 저가 봤을 바로 사망하시지 않을까요? <웃음> 아 <웃음> 무슨 말씀을... 꼬시기는 <웃음> 죽으실 것 같은데, 듣고 충격으로 아... 실장마비 겁이자... 아, 너무 실장... 귀여워서 심장마비... 세상에... 상상도 못한 전개네요... 그거까진 음... 상상...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벌써 농사 들어가셨네... 베이스캠프 사셨나 보다... 땅데땅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땅을 사고 농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쵸 아무래도 그냥 했다가는 그냥 농사하는 거는 서리에도 상관 없잖아요 맞아요 베이스 캠프 안에 있는 것들만 건들지면 안 된다 이게 있었지 베이스 캠프 아니면 사실 서리하고 부셔도 상관없는 거라 음흠. 오히려 땡큐거든요 서로만의 감정만 좀 심화되는 거지 음흠. 아 하... 어? 여기 뭐좀 있을 것 같다 제가 지금 가는 데마다 상자가 털려있어서 심기가 참.. 불편하네요. 불편하시군요 <웃음> 잠깐님 너 한... 정신 나가... 어어 아! 영자님!! 아니 이거 얘기하기 전에 3일 정도는 해주세요 아니 영자님0이아참 <웃음> 어, 제가 공개 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은 c 예예 성남 님 혹시, 예? 예? 혹시 일자 부를 쭉 하고 계신 건가요 4광광 언제란 검진 안 돼요 아니요 어어어 어... 어... 룰에 어. 일자골에 어, 대한 어, 내용이 어, 어, 없어서 내용이 네 그게 아니라 <웃음> 내가 방금 잘못 본게 아니라면 저분이 지나친 도굴 마세이드네 진짜요 와나 진짜 제일 들었게 없네 <웃음> 아니 아, 영선님 저희 설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 예, 뭐 제가 깜짝 놀라가고 살짝 보고 보러 왔는데 진짜였지. 아, 네, <웃음> 영선님 저희 살짝 이제 뭔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군요. 영선님 혹시 저희 좀 이제 깐부잖아요? 제가요? 예, 네, 아시, 깐부요, 깐부. 저희가 지금 몇번 통화방을 맞아요. 네. 벌, 맞, 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벌써 지금 복숭아 나무 앞에서 도훈결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쵸. 한 마디 정도 주시면 벌이 가요 아, <웃음> 혹시 뭐 어디 어디 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좀 해서의 뭐위 아래도 있고 죄송하지만은 돌아가긴 늦었으니까 그냥 일자로 쭉 타세요. 아, 알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차라리 지상을 돌아다니겠지 일자를 보지 말고 끝뜻 뜻. 그래도 <웃음> 아니 내가 제가 진짜 네 지금 일차로쭉 타고 계시는 분이 청남풍발분 안계세아 <웃음> 진짜요? <웃음> 아 근데 이게 아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캐모 재밌어 가지고 이게 무의식적으로 저. 음. 그래서 이제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 알겠습니다. 네. 됐다. 그러니까. 흐음 <웃음> 네, 일단은 야무지게 캐주고금도해주고 잠시만요 네 어, 근데 왜 끝이 없는데? 나좀 이상한데 들어와 버린 걸지도? 어디 <웃음> 아아 조심히 하세요 음. 자라자라장 잘못 들어온 거 같은데 아니 이게 좀 속상하네 뭔가 뭐예요? 일자굴 <웃음> 이게 이렇게 돼버릴 줄은 어? 나가는 길이다 으흠 열심을 딱단 해주고 <웃음> <웃음> 저 배고파요 요현실에서요게임에서요현실에서요배고파요거저 <웃음> 아, 저거, 저거, 배고... 아직 저거, 저거, 와서배고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저비빔좀좀게이주게안 나눠주시면... <웃음> 아, 돼요 아, 이렇게, 비벼뿌레. 이렇게, 이렇걸 청남 님께 드릴수 없다니깐요 제가 게이렇달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굳어 이렸는데이걸어이게청게 드려요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에 귀에 닿는다니요 이미 정수리까지 걸릴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정수리까지 <웃음> 와 아, 아닙니다 아 힘드세요 네 이야 아 음. 음. 이제 오늘도 곡괭이 얼마 안 남았어요 대상 게 그러는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곡괭이가 얼마 안 남은 거지 없는 건 아니라서. 아, 약간 나무 없으시다 하셔서. 네네. 얼마 곡괭이 만드실 응. 나무도 없으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이네요. 아직 존재 의미는 있어요. 버리지 <웃음> 말아요. 에 제가 언제 버렸다고 그래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내가 버린 거 같잖아요 진짜 <웃음> 버리시잖아 <웃음> 아니다 <웃음> 진짜 버리랴까 진짜 아닙니다 아뭐 이상한 아, 왜, 왜, 왜, 나 빌린 나아 <웃음> 네. 아, 코로나 때문에 목이 칼칼하네 아, 아. 아 근데 코로나 괜찮으세요? 맞아. 아 네네 아 그때 내가 안부 잘날 나, 가면 드렸었거든 아, 근데 씹으시더라고 아저 나, 요 제가 저거 뭐지? 저거 이모티콘 달아드렸는데 아, 그래요? 오, 어, 제가 그런 다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확인하고 아 청남님 이렇게 또 연락도 주셨잖아 하고서 답은 제가 못 드리고 대신 아 답은 왜못 드려요? 사실 아스나 니마 <웃음> 환자에게 <웃음> 숙면은 중요하다고요. 아 누가 보면 좀 코로나 안 걸려본다 알겠어요? <웃음> 아 이게 또 며칠 되면은 또 이거 일일차인데. 또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잤어요 열심히 잤어요? 아 좋네 많이 잤어요 눈떠 있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아하 대단하시네요 <웃음> 아이 뭘요? <웃음> 아, 아니, <웃음> 당황스럽네 이것도 30분 후면물 있어 출몰 30분 후면은 <웃음> PVP 제한이 사라집니다.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슬슬 네. 올라가서 텐 교환하고 PVP로 전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지금 아니면 지금 만나서 저 스폰에서 한번 총기 가격이랑 이런 시세들 한번 체크하고 다시 돌아다녀 볼까요? 어, 네. 잠시만요. 근데 어. 자원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나와가지고 음... 저는 크게 도움 안될 것 같아요 큰일나버렸다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으니 그 작가님의 총으로날쏴 죽이시겠지 <웃음> 에이, 설마 총으로 죽이겠어요 <웃음> 아 총알 아까워가지고 야 상상도 못했네요 역시 작가요 말 그렇게 하시면 제가 부르시네? 너무 잔인무도한 사람이 되버리잖아요 청남님 숟가락 살인마 마냥 이제 <웃음> 맨손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때리시나요? <웃음> 아뭘또 그렇게 잔인한 말씀을 당연한 말씀을이죠 아 잔인한.. 잔인한 말씀을이요 아니 아, 아이, 아까 시작할 전부터 <웃음> 이제 아까부터 지금 피해망상이 <웃음> 아, 좀 걸려가지고 진짜 아까 시작 전에도 뭐 해봤다 가지고 <웃음> 너무 당황했었는데 정말 자꾸 이런 에이. 식으로 이렇게 나오실 거요? 예아 저희 깜부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깜부죠. 아마요. 아. 오케이. 근데 저는 깜부라고 생각하는데 작가님이 깜부라고 아. 생각 안 하는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에이. 얼마 그러겠어요 질문박스에서 물어봐달라고? 한번 가볼까? 저기 앞에 사람 있지 않을까요? 죽이면 안 되나? 죽이셔도 돼요 사람들 붙어 다니고 있을지 몰라가지고 일단 그럼 베이스 캠프에서 볼까요? 네, 그때 거기서 뵙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베이스 캠프 좌표를 몰라서 <웃음> 어스폰잡한번 여쭤보세요 어... 표본 좌표가... 어... 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거 비빔면을 괜히 책상 위에 올려놔가지고 냄새가 계속 올라오네 죽이지 말라고요? 안 죽이는 게 나으려나? 초기잠은 초기자문... 아, 회의장. 음, 아 바로 이동돼요? 해보려고요. 어 없는. 어 바로 돼. 아야 잠시만. 어. 개편해. 어 됐다. 오. 어 오오. 일단 재료상인 에메랄드 폴트. 아 이게 그거구나. 음. 오 음. 야. 음. 야 가격이 에슬더비 살짝 비는구나 네 이건 어, 더 확인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어, 잘했어요 쉬프트 블리카면은팔수 있고 농작물 상인 이런, 이러면은 동물도 파, 동물도 키워도 괜찮겠다 아 근데 총기 가격이 엄청 비싸구나 제일 싼게 150인가? 아니 120? 음... 어 근데 호박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네요 어... 호박... 호박 값이, 호박 값이 제일 비싸다니? 높네 원래 음흠. 대부분 높아도 수박이 조금 더 높은데 호박이 더 높네 여기는 아빠 <웃음> 나도 가방 사줘 <웃음> <웃음> 음, 음 네아왜 <좋네. 웃음> <웃음> 근데 어떻게 <웃음> 파는 거예요? 파는 는 어? 방법을 모르겠는데 파는 방법 여기 나와 있던데? 어 어디요? 그가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으면 쉬프트 우클릭이랑 우클릭으로 팔수 있다고 해서 음... 에메랄드는 못 파냐? 못 파네. 야선심만 그냥 걔 그냥 기 혼자 갖다 뻘짓 했는데요 이런? 왜요? 아니 뭐씨광 아니 광물을 안 팔아. <웃음> 아, 씨. 아 그렇네 광물이 없네 광물 있지 않았어요 어. 근데 잠깐만 아니 근데 광물 있었잖아. 어, 광물 있었던 것 같은데 나 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설마 광물 아 있어 있어 있어 있어요 재료상인 재료상인 재료상인 재료상인 재료상인 어네메라이드가 없어요. 아니. <웃음> 아, 아, 아, 아, 아. 빡치네? 네네 MLG가 없어 뭐야 부시돌 이거 뭐야 부시돌 어떻게 팔아? 오른쪽 클릭 판매 아 근데 돌도 등급이 있네 그냥, 그냥 부시돌인데 그냥, 그냥 부시돌인데 어허 어 샬커 샬커 뭐야 그냥 건도 안되네? 하하하하하하아 존나 짜서 그거 저 그거 아니야 채집도그로 계속 나오는 거 같은데 저거는? 아... 비행선 총기 제 생각에는 저 그냥 뻘짓거리한거 같아요 30분 <웃음> <웃음> 갔다 박았다 이거 아이씨 아니, 그냥 잠시만, 이런 이러면은... 게이해 이런 게 있다 하고서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약 음... 팔고 다니면 되는 거죠 땅굴에 들어갔는데 돈이 와좀 많이 벌었다 이러면서 하면 되는 거지? 아 근데 가방이 원래 살려면은 50만 원 하는구나 50만 원 이득 받네 거지 뭔가 거지가 한명 갖다 갔는데 트롤에서 <웃음> <웃음> <토론에서> 거지 <거시 웃음> 개눈물 나네 아, 카메님 죽여도 되나 <웃음> 안돼 안돼 안돼 <웃음> 카멘팀 <웃음> 어, 근데 채집도구는 뭐예요? 채집도구는 원래 그 채집도구 기본적으로 주신다고 했던 거 같은데 음, 나못 받았는데? 저도 못 받아서 근데 이게 전에 그 일반 채집도구 주신다고 했었어가지고 음 기다려야 되나보네 전에 그 저희 테스트했 때는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음흠. 똑똑하시네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나서 그거랑 트랙터 본거 밖에 기억 안나요 <웃음> 저도, 저도 트랙터 밖에 기억이 안나긴 해요 어, 트랙터가 되게 인상, 인상적이어서 번어보셔가지고 겸치나 먹어야겠다 작가님 네 빨리 오세요 어디 계시죠? 아까 저로 들어가시는 거 봤긴 했는데 작은 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오오리, 아래. 오려려려야 오려야. 네. 아 오게 오게 오게. 총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 그러게요. 저희 그러면 음. 제가 봤을 때 빨리 그냥 땅을 산 다음에 음흠. 저거 농장을 하농사 갈기는 게. 왜냐하면 농자 농사가 초반에 <웃음> 시간이 살짝 걸리는 거지. 음 후반 갔을 때보태는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돈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농작물이 분명 나중에 값이 변동이 될 거예요. 분명 농사로 응.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저희도 초반에 음. 뽑을 수 있을 때 뽑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얼마예요? 호박이 800원이었고요. 호박씨좀 크게 있어요. 호박 자체도 저렇게 있긴 있어서 호박씨도 있고. 음흠. 그다음에 그다음에 으로비 비스... 그다음에 수박하고 아니다. 당근이었나? 감자가 700이었구요. 그 다음에 수박이 600. 음... 밀은요? 밀이 생각보다 낮았어요. 밀도 음... 밀이한 수박이라 수박보다 100원 낮았던 거 같애. 500원 했던 거 같은데? 오, 어, 천만 원 내기가 그렸다. 뭐, 뭐, 왜요? 왜요? 왜요? 이거, 이거 양 같은거 때리면은 얘가 TNT 던고하는데요아 그래서 아까 그렇게 터지는 소리가 팡팡 났구나 예 아니, 아까 어디서 계속 터지는 소리나길래 <웃음> 누르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순회 점검하러 왔습니다 아 네네네네 네. 혹시 돈 천원 안 받으신 분?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되죠 네 2분은 제가 드린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하 네 그냥 확인차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래서 맵이 빵빵 <웃음> 터져있었구나 네청년님 저희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왜요? <웃음> 양들이 한 다섯 마리가 가만... 저를 쫓아와요 작가님 너 어디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형님님 찾고 있는데. 그 폭발 흔적 따라 오시면 될것 같긴 한데. 폭발의 흔적이요? 오, 어, 어, 어. 좌표 불러주시겠어요? 제가 그럼 그쪽으로. 어저 24, 74 마이너스 80이요. 24, 에? 24, 74몇 시요? 25, 아. 24, 74 마이너스 80. 아. 상당히 저희 많이 떨어져 있었네요 음, 저... 아 여기 폭발이 이 폭발인 이 건가 보다 청년님 이 근처 어딘가에 계시다는 건데 음흠. 저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 어. 동물도 근데 은근 50분을... 농장할 때는 그걸 좀 지어야 될것같아제 생각에는 네. 일단 초반 돈벌이가 광물값을 제가 아까 확인을 안 했거든요. 광물값이 만약에 지집 도구가 있어서 캐기 하면 레오도 따라 다른 것같던 값이. 네. 어 네더 사막이다. 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어 상자다. 어, 여기도 상자다. 그 어, 감자가 죽어 버릴 뻔했네. 엄마 나 세상에. 음. 바킹이 아, 팔로 감사합니다. 니팀버리냐고 네 아니, 안 버려. 저 어딘가에서 청난 좀 찾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제가 버려진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안 버렸어요. 늦은 거지. <웃음> 제가 그냥 돌아다니다가 아니... 잃어버린 거지. <웃음> 맞아요. 전 생각보다 되게 양심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막 <웃음> 뒤도 돌아봤다니까. 근데 작동이 없어졌길래 나도 일단 출발했지. 더 이상 시간이 있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네, 이렇게 된 김에 좀 돌아다니다가 다시 만나야 될 수도. 저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만나다가 이제 칼 맞고 뒤지면눈물 <웃음> <웃음> 날지도. 아, 칼한 자루 정도는 들고 있어서. 아, 저요. 아하. 아뭐 저는 넘버풍 그건... 바라나는 스타일 그건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면 그로 가야 될겠네요 어머 여기 빵이 있어 님 안녕하세요 <웃음> 어.. 지하철도 보이고 한 20분 뒤부터 몬스터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꼭 붙어있어야 될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어, 장남님, 잡편한 번만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맞춰서 가볼게요. 마이너스 삼백십, 십 마이너스 이십요 마이너스 이십, 마이너스 삼백에 마이너스 이십 음, <웃음> 이쪽이다. 작강님 대 <드린> 답변해 드렸어요, 제가. <웃음> 열심히 찾으러 갈게요 좋아요 빨리 찾으러 와주세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좌표가 오케이. 매우 멀어요 처럼. 전 마이너스 이제 5인데 청란님 마이너스 300이 있어서 사실 지금 느낌감 안들어가고 있거든요 <웃음> 이제 여기가 뭔가 좀 잭파실 것 같다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가봐 그래서 제가 뒤돌아 들어보고 있는 청남 청남님 따라가고 있어요 빠르게 아 제일 지금 지금 들어왔어 아? 개 빡치네 아까 들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제일 부자였을 텐데 그럼 막 막고 어? 막 좋은 등급 뽑아가지고 그니까. 하면서 안장 뭐 쓸모 없는 걸 갖다 버리고 아 근데 오히려 오히려 그랬다가 다른팀 견제 받는 것보다 그냥 좋은 경험 하나 했다고 치죠 노력해 볼게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웃음> 너무 방심이 크신 것 같아서 지금 아니 내 헛된 시간 <웃음> 아니 뭔가 그래도 없긴 했잖아요 아무것도 못얻진 않았잖아요 청남님 저렇게 신는 보여요? 예 네. 작가님 어 도망가 백강림 도망가! 도망쳐 도망쳐! 아휴 죽기보다 더 하겠어요 어허. 죽으면 같은 날아간다고 TNT라서 이 바보야 어청나팀도 <웃음> 어.. 어 저, 저기 계시네? 아 이번 발이 빨리 빠르시네 <웃음> 빨리 와요 빨리 아 무슨 전우치 마냥 슉샥 슉샥 슉샥 따라 하시네 아 이거 저희 지금부터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C 등급 상태가 그저그런 부시돌 청남님 음그 뭐지 혹시 갑바 맞추실 적어니 있으세요? 음, 아니요. 음. 아저 누가 때렸어 저것도. 아저저저저저저저저저 저. 볼건 했잖아요 살짝. 아예 걱정 어, 마세요 걱정 마세요. 음. 담구 버리고. 그러면은 이거 일단은 청남님도 칼이랑. 좀 어... 맞추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왜냐하 15분 뒤에 몬스터가 어느 음... 정도 나올지 지금 예상을 예상이 안 되니까. 갑자기 막 기하급수적으로 나오면은. 음. 일단 시든급 부싯돌 두개 있거든요. 어 근데 이거 늑대 저 꼬셔서 데리고 다녀도 되려나? 네. 늑대 그 잠깐만. 먹고. 하면 안 된다. 없으니까 되지 않까요 어 됐다. 그걸로 저드로이드 한번 갈게요. <웃음> 어, 나왜왜날 보고 날 보고 왜 뛰어오는 거야?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너무 좋아하나 본데요? 늑대가 화나서 어늑아 늑대. 어? 우와. 다른 늑대가 제 늑대한테 미친 듯이 달려와서 사람을 패네요. 아, 사람을 패네요. 늑대를 패네요. 이거 늑대 꼬시면 안 되겠다. 음. 늑대가 꼬인다. 어. 개빡치네. 이거 <웃음> 어떻게 내려가실려 보고 있으. 응. <웃음> <웃음> 그냥 막 내려가세요. 안 죽어 안 죽어. <웃음> 안 돼요. 생명은 소중히 다뤄야 돼요. 지금까지는. 하... 부싯돌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가격도 괜찮고. 음... 그 작가님 씨 아이템 칸 얼마 남으세요? 네? 아이템 칸 얼마나 남으세요? 저 넉넉해요. 올라오세요. 가방도 있고 이래서 올라오세요, 올보세요 넣을 어놓거 있으면은 주세요, 제가. 나와라, 도라이몽. 아... 그러면은 이거 좀 비워놔야겠구만. 음. 어 화약이 화약도 등급이 있구나. 음. Mm -hmm. 어... 음반 버리고. 아 어... 나무도 버리고. 음. 이 정도면 됐군. 그 예. 작가님? 네. 나지부터 미션 드릴 거예요. 네. 떨어져서. 네. 작가님은 상자를 파밍하세요. 네. 으흠. 이거 제 생각에 그리고 p 피 p 걸리좀 바로 쇄시 회장 치고 도망가시고. 그거 남용하면은 아, 근데 처음에는 바로 제재 안 주실 거니까. 으 일단 최대한 여끗게 살아보죠. <웃음> 일단은 없네. 제가 지금 A 등급 화약 하나 있고 B 등급 화약 세 개, B 등급 부싯돌 세 개, C 등급 부싯돌 열 개, 2 등급 부싯돌 여섯 개, D 등급 부싯돌 여섯 개. 그리고 D등급 화약 세개 2등급 화약 여섯 개 있거든요 되게 다양하게 많네요 값이 게돼가지고제 생각에는 네 사실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잘하면은 총원자로는 한 사람은 들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것 같은데 근데 총이 <웃음> 어, 네. 싼 거는 아 근데 그래도 아까 가격이 꽤 있어서 150 제일 싼게 120이었던 것 같아요 음... 총알도 아직 값을 못 봐가지고 아 총알값을 확인을 안 했다. <웃음> 아 근데 총알값 비싸면 한발쏠 때마다 우열하겠네. 내몇만 원, 몇만 원, 몇만원 하면서. <웃음> 그만큼의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어 황금사과다. 곧. 황금사과 개꿀맛. 저희의 인생 모토. 제재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그로깡으로. 오케이. 남용할 수 있는 건 최단 남용. 아, 근데... 이거 해도 나오냐? 몬스터. 벌써... 왜요? 2등급 문코 나왔어요. 어허. 개꿀. 아, 이렇게 뭐캐야 되는 구나 블럭 블만나게는오는뭔나뭔안먹어게하도 나오는 오는요예요아면은면은렇시 하면 그 이렇게 하면 이렇면 코어 어? 가 나오고 부시돌면이면은이제뭐지 네. 그걸 캐면이제뭐조약이 뭐지 뭐부이돌 같은 거 나오고 음... 이런메커니즘이같아요 오, 기좀 많이 나오는데? 아. 어... 전자가 이제 스폰 들렸다가 네, 네. 갈것같은데요 갈 오케이. 그 여기 거기... 번좀 팔아 볼게요. 네, 네. 궁금하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코, 코. 아니면 지금 그냥 좀 외진 지하에다가 농사를 조금 해놓을까? 지 않아요 어? 사람이다 죽일까요? 아니 아니요 흘릴 수는거좀 살리고 혼자라 음흠. 좀 되게 아니구나 카멘님 옆에 있구나 음, 초반에는 아, 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적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안돼. 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었네요. 네. 초반인가 좀 살인 분이게 아닐까요? 아 아무래도. 음... 제가 지금 뭐좀 계절 벌리는데요? 네. 저희 지금 총환자로 맞출 수 있어요. 좋은 걸로. 어? <웃음> 진짜 제 말처럼 총알 전로을 하나를 맞출 수 있다고요? 그게 답이 아닐까요? 현재로서? 10, 100, 0 0 1 0 0 0 1 0 0 0 7억 6천 570만 네? 원 있어요. 7억이요? 네. 7억이요? 0 0 0 근데 일반 총 하나가 3억니까 어. 야 시세가라고 될요 오케이. 저는 질문에 방금 궁하니까 한번 가보고보게요 네. 열어. 열라고. 여보세여보세여 어떻게 러고 오셨어요, 오셨어요? 아그 너무 혼자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기이여철이할철니할 어? 어? 다 어? 어? 여 위치를 바꿔야지 아. 아니 뭐 아직 뭐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아. 아직 개시도 안해 영어 개시도 안 했는데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이게 아, 먼저 이게 뭐... 먼저 찾은 사람한테는 이거 좀 먼저 찾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저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런 거막 찾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개나서는 설레는 말입니다. 원래 예. 그맨 처음에 한 거는 일부러 스폰 앞에 깔아놨는데 그 예. 들키었으니까 들키긴 했는데 사실 그때가 오픈 시간이어서 어쩔 수 없었고. 지금은 아직 오픈 시간도 아닌데 찾아오셨으니까 저는 도망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에이... 와 진짜 이거 세상이 없다 하네 이거 첫데 첫날인데... 그러니까요 뉴비 배려 없나요? 가셨네 이런 와 개빡치네 <웃음> 운영자님 정말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해요 저희가 정말 룰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아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자꾸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악마가 될수 밖에 없어요 맞지 음. 어 뭐야 여기 스폰 근처인가? 블록 설치가 안되네 아 그래서 카멘 님내랑 있었던 건가? 맞네 으흠 하... 코어류가 되게 많이 있다. <웃음> 여긴 음... 가방 하나씩 맞췄네요. 아 진짜요? 부럽다. 네, 아까 엄청 빠르겠네. 카멘님 저거 등에 카멘님 팀의 팀분 등에 맹거 봤었는데 두분다 맞추셨네. 음, 부럽다. 나도 <웃음> 하나 사고 싶다. 돈 많으니까 지르세요. 하나 하나 지를까요? 예예예. Yeah, yeah, yeah. 까리하게 하나 질러서 내고 난 짐도 될것 같아요. 파란색 하나 갈길까? 저기도 저거 하고 있는 건가? 가면님네도 저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어떻게 껴요? 그거 우쿨릭 하시면은 음~ 있어요. 뭐야 이런 매진거야? 뭐 어떻게 한거야 어그 B 뭐지? 그거 클릭하시면은 음흠. 왼쪽에 가방 음.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주민 서있는거 어. 있을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좋다. B 누르시면은 열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다 가방 하나씩 메고 다니시네 제가 봤을 때저 카멘 님네도 저거 하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음... 몬사 스폰 된다네요 조심 오케이 차라리 저도 지금 저걸로.. 뭐지? 청... 청남님 청 하시는 것처럼 돈버는 게 낫지 않을까요? 더 이상.. 상자가.. 어? 죽어도 두고 음. 청남님 괜찮으세요? 저는 애초에 땅굴매달아서아 다행이네요 밖에 좀 어마무시한 네. 소리가 들려서 아저 원래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문수 소리가 내기 이상 들려서 어 밖에 좀 어마무시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웃음> 질문 무슨... 박스가 생성 되었습니다 가보긴 해야 되는데 저것도 이용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우리 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않 어허. 저거 한번 뛰어가 보실래요? 뛰고 있...긴 해요 곧. 이번 회차 마지막 질문박스? 잠깐만 좌표 다시 확인하고 뛰야야겠다마이이이이 아, 음. 이쪽으려 오, 좀비 소리 리얼하다. 으흠, 무섭네요, 여기. 으흠. 어좀 빡센데? 왜요? 몬스터 많아요? 어, 네. 붙어있을 게 날려나 이러면은 음. 음. 허허. <웃음> 제 생각엔 붙어있는 건 조금 손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문박사 한번 뛰보시고 사람 있으면 전투는 안 하셔도 돼요. 네, 사람이 없다는 가정하에 아, 배고픈단다. 빵을 드시면 되지 않을까? 먹고 있습니다. 좋아요. 준비 소리가 굉장히 좀 야무지네요. 마크로 뭐라고 있는 거냐고? 그 이제 쫓고 쫓기는 죽음의 전쟁이랄까? <웃음> 끝까지 살아남아서 탈출을. 맞아요. 또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멸망한 세상인데 신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인원이 다 이제 수용할 수가 없는 거지. 어왜 쫓아오시지? 싸워서 이긴 다른 팀만이 갈수 있다는 타로코프 <웃음> <웃음> 아이 난 모르겠다 그런 느낌이지 뭐난 뭐. 모르겠다 다행이다 이번에 진짜 다들 많이 죽으셔가지고 지금 장난 아니게 다 죽고 계셔서 개이득이에요 안 죽으면 돼난좀 파밍하세요 돌아다니고 다 있는데 아 주변에 터지는 소리가 무슨 벽도 안 난다고? 으흠. 저런 저런 좀 전... 일단은 저희 팀에 믿을 사람 없어요. 아시죠? 아무도 믿지 마. 지금 봐서 저거 저게 거짓말일 수도 있어. 질문 박스 근처인데, 아 진짜... 터지기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보이네. 네, 질문 박스 한턴 빼고, 파밍하러 다닐게요. 네, 편하신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라자라자라자 음... 음. 이거 깨달아 버렸어요 조약돌이 개꿀인데요 조약돌이요? 조약돌이나 그 뭐지 그거 그거 자갈 아, 이거 푸시로 나오는. 뿐이야. 네. 이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갈 켜는게 좋네 <웃음> 아까처럼 뭔가 호수 같은데 위험하긴 한데 그런 데서 그냥 켜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인생은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다 음 혹시 모래를 켜다 뭐 좋은 거 나오나? 모래를 키면은 가루가 나오네요 음음 음... 아주 많이 죽는다. 좋아, 좋아. 더 죽어. 더 죽어. <웃음> 더 많이 죽어 버리란 말이야. 돌아다니면서 시체 저거 뭐야? 아이템만 스르륵 먹어도 개꿀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아, <웃음> 뭐. 아스탱가 죽게 납니다. 음. 어범 된다. <웃음> 얼마나 큰 지옥이 또 펼쳐질지, 회의장 한번 갔다가 빠질까? 용암 퍼놓고 사람 지지면 안 되겠죠. 아, 이거 된다고 하던데요. 음, 계속 터지기만 하고 사람이 안보이니까 무서워 죽겠네. 아, 근데 진짜 많이 죽는다. 보급품? 음... 일단은 다 팔아 봅시다. 보급품이 어디에 있으려나? 와요. 저 지금 어돈좀 많아요. 어예 다행이네요. 네. 어먹수님 안녕하세요. 회의장을 음... 가야 되나? 은가루는 뭐지? 가루가 더잘 가루가 더잘 주잖아 가루. 아니네, 그냥 개똥이네? <웃음> 이해 <이해버렸고>. 아니, 생일. <웃음> 생일 음. 아 생일 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배아파 아니, <웃음> 다 빨리하고 밥 먹으러 가야겠다. 음 총알 아당 만원, 삼만원, 오만원 하네요? 탄창이 음. 오만원, 비싸야 1 7 0만원 음. 육십천 가에서 삼천 먹었다고요? 나이스, 나이스. 음. 안, 근데 이거, 일단 뭐, 저는 일단 다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지금 돈이 좀 많아요. 어. 지금 어느 정도 여유나면은 좀 비싼 총 하나 뽑을 만큼은 됐거든요. 어. 네. M4 한정 정도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M4 하나면은 아닌가? 여. 야... 어... 아 밖에 문서가 많아서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아니구나, 아니네요. 돈을 좀더 열심히 벌어야겠어요. <웃음> 밖에 어느 분 혼자 디펜스 하시는데? 아 쟤네 화살이 여기 안으로도 관통돼서 들어오는구나. 아니 저도 그냥 그거 캐는 자고 팔까요? 이거 더이상 파밍해서 좋은 게 나올 만한 게 없는 거 같은데 이득 볼만한 게 네네네 파밍하셔도 괜찮을 거 같.. 아, 파밍 안 하시고 그냥 하셔도 될거 같아요 근데 저한테 그 채집도구가 안 들어와서 그 문이나왔어요 영사님께 말씀드려야 될거같데요 아 이거 팀당 하는가 보네요. I guess. 아... 얼마 지냐 아직 한지 얼 됐어요. 아 이거 자갈이 개꿀이다. 자갈. 자갈이 돈잘 벌려요? 네, 자갈이 돈잘 벌려요. 음. 이게 채집 도구예요. 나무 곡괭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나무 곡괭이 아니라 이렇개 열심히 무고다를 했는데 의미가 <웃음> 없어요. <웃음> 채집 도구라는 이제 스페셜리한 이제 이걸로만 캐야 됩니다. 다 <웃음> 근데 회의장 기능 성각을 안 하시나 보이지 어? <웃음> 아깝다. 왜왜 무슨 일이야? 아 청란님네 저거 뭐 탈것 박스 설치해 놓으셨길래 제가 대신 깐 다음에 들고 틀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낭비. 아 됐으면 재밌었을 텐데. 내게 <웃음> 네, 채집도 그렇게 하면 되요 총 어, 들고 네. 계시네 오, 너무 아픈데? 한대 맞으니까 피가 이한대 맞은 피가 내칸 날거든요 그... 갑바 맞추고 돌아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그래야 될거 같아요 방어구 방어구가... 좀싼 걸로 사고 싶은데 값이 근데 제가 지금 철이 열네가 있어서 이거 조합 때리고 올게요. 네. 상자 없진다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몬스터들이 진짜 개박스가지고. 지금 들리는 게다 몬스터 터지는 소리라. 음. 이제 일반 평화주의적 몹들은 이제 제가 때리면은 TNT를 설치하러 뛰어오고 좀비들은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서 오고 이런 느낌이라서. 음. 한 분은 지금 플레이를 안 하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 문제 있으신 건가? 음. 저예 좋죠. 격차를 버릴 벌릴 수 있을 때 많이 벌려 놓는 게 와. 와, 와,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되좀 끔찍한 걸본거 같은데. 아, 되게 너무 아픈데? 좀비가 TNT랑 삽질고 다니는데 너무 끔찍한데요? 아니 얘네막블록 설치 하는데요? 벽한 칸에 관통되네? 씨. 상상도 못됐다 이거 세상이 너무 지금 끔찍한데? 아 폴카이도 아, 벅칼... 세상이면 멸망될 만하네 아 진정. 멸망한.. 세상이 멸망한 이유를 이제서야 깨달아버렸다 그러니까 너무 평화로면 또왜 어? 멸망했지 싶었 이게 또 멸망할 만했네 어, 회장 어, 어지러울 뻔? 음... 뭐 여기 기포가 뿅뿅거리는데 운영자님인가? 지오 음... 개발한 데효과을 찾았어요. 오. 근데 준비가 조금 심하게 많은데요 세상에 오. 오. 채집도구는 뭐좀더 위당급이 있나 본데? 이게 하급 채집도구에요 하급 나중에 뭐 상점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전리품? 오늘도 mm -hmm. mm -hmm. 알려나? 가보 가격이 후덜덜하긴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만드는 게5 0몇개있으세요저 6개 있어요. 6개랑 네. 아마 굽지 않은 게 29개. 그제 거잖아. <웃음> 니니내거 아닌가? 맞을 걸요? 아마 청담밀거랑 제 거랑 섞인? 섞였을 텐데 저도 몇개 캐논 거 있어가지고. 음흠. 혹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가발을 제작을 해야 될것 같아. 요뒤에 돌아 주시면은 드릴게요. 음. 바로도 이거랑... 제가 같이 드릴 수 같은데. 네 네. 이거랑 석탄이랑 굿굿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같이 다니까요? 그래 도작강문 <웃음> 죽여 줘. 아. 와 좋아. 좋아. 야. 뭘. 어, 많이 죽으셔서 화났다. 에? 일단은 고기가 지금 익히지 않은 양고기 10개가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익힐 겸좀일좀할겸 좀 여기서있을수 있어, 보죠 오케이. 여기서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여시다 올루 가셨게있여기계있네여님도 있어. 여기도 도있도어여기어쩌다 보니 그렇게도있요자 그러면 한번 제작을 해볼까요? 음. 일단은 음,